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아나운서 홍현입니다. 어, 이 배경만 보고도 이제 익숙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여기는 부평 아트 센터고요. 오늘 전시가 있다고 해서 쉬는 날 우주를 건너서 어크로스터 유니버스라는 기획전을 관람하러 이곳에 왔습니다. 한번 담아봤는데요